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 미니 지방흡입과 람스는 지방을 직접 뺀다는 점은 같으며 수술과 시술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방법입니다. 지방흡입은 고민하시는 부위의 지방을 최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이즈 감소와 라인 변화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람스 시술의 경우는 지방용해나 지방분해만 진행되던 시술에 있어서 지방을 직접 추출하는 새로운 주사시술법입니다. 복부는 윗배, 아랫배, 옆구리, 러브핸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민이실 경우는 지방흡입을 하시는게 더 경제적일 수 있고 러브핸들이나 아랫배 등 부분적인 뱃살이 고민인 경우는 람서와 같은 시술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 더 적합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